오고 가는 기선길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나누시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고 가시는위 심심하실텐데 저희 YTI 많이 들어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버렸습 <목소리>